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냐입니다 아니, 오늘의 영상은 유튜브 스트리밍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어, 참고로 시작하기에 잠시 앞서서 50명이 구독자가 되지 않으면 조건이 맞지 않다고 해서 시... 시간 라이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요구사항에 보면 구독자가 5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난 9 0일간 채널로 실시간 스템의제한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고 채널을 인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시간 스템 사용 설정을 해야 하고 이걸 50명이 달성되면 은 24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된다고 합니다 먼저 플러스 버튼을 눌러 실시간 스트레임 시작을 누릅니다 그러면 그런 다음은 내가 원하는 제목을 설정해 줍니다 연습 방송 입니다 예, 아동용이면 아동용을 체크를 해 주시고요 아니면 넘어가 주시고요 혹시나 내가 어이 영상이 약간 술이나 그런 거에 포함이 돼가지고, 아, 청소년들에게 조금 그렇게 제한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체크 박스를 눌러서, 네, 제한하겠습니다. 이걸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인증을 받지 않은 청소년들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승인 받았는데, 광고를 띄우고 싶다 하신 분은, 옵션 더보기를 눌러서, 여기서, 고급 설정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 이게, 수위창출 허경을 누르면은 광고가 앞에 나오고요. 그리고 채널 회원만 메시지 보낼 수 있는 거 뭐냐면 멤버십을 만약에 생성이 되었습니다. 멤버십 쓰면은 이제 멤버십 가입자들만 이 채팅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딸리 표시해가지고 짝대그해는게 이걸 뭐냐면 내가 만약에 광고회사에서 협찬을 받았다 할 때는 이 체크를 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예약을 하는 거 아까 알려드린게있으니까자 여기 보면 자세히 알아보기 밑에 보면 나중에 방송하도록 예약했죠 이거를 체크를 해준 다음에 내가 몇 시에 방송할 건지 예약을 겁니다 예를 들어 2시에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확인을 누르고 다음을 누르면 이렇게 지금 썸네일이죠 그럼 완료를 누릅니다 그러면 그러면 여기 보면 아까 여기 지금 숫자 1 표시된 거죠. 이걸 클릭하면 내가 예약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예약한 거를 지우고 싶다 하신 분은 여기서 눌러서 스레기통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네이버 프리즘에서는 예약을 할 수가 없어요. 예약을 하는 기능이 없거든요. 프리즘에서는 어떻게 하긴 하면 예약 목록을 하면은 제가 아까 유튜브 스트리밍에 대해서 설정한 예약 목록을 선택을 해서 방송을 할 수가 있어요. 아참 네이버 프리즘은 구독자 상관없이 구글 계정 로그인하시면 바로 방송할 수가 있답니다. 절대 프리즘에서는 예약 방송이 안 되니까 참고해서 여러분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 라이브 방송을 하시면서 즐겁게 방송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